있어? <웃음> 야 오빠가 소야? <웃음> 야 그런 말 하면 안되지 오빠가 <웃음> 소 <웃음> 열심히 일해서? <웃음> you know the Korean the mean is the o the w o r k i n g h a r t 아, the so? The so, <웃음> 음. <웃음> the, the mean to be the 이데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the Vietnamese? Uh, the, just eat the, the, the grass You the look like a h o l Yeah, it mean that you the, 진짜 뛰면. <laughs> <laughs> the Korean t h r mean the soul the mean is a uh, good mean. Okay. That you the the working hard and the, the you the strong. Yeah, if the in here t h e you don't tell the somebody the soul that you the user, one m i n u t e later the go to the hospital. <laughs> <laughs> 여기가 지금 깡남이라는 그 시골이에요 시골 도로는 있는데 비포장 도로예요 엄청나게 높은 지대인가봐요 잠깐 이제 차로 가다가 쉬려고 잠깐 쉬었어요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웃음> 야 <웃음> 서쪽이 산악기대라서 지금 보면은 와 여기 지금, 지금 아침 9시인데 여기 산에 안개가 가득 찼어요 방에 가서 차고 지금 여기 지금 차들이 이렇게 멈춰져 있잖아요. 돌아온 하루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야? 나남나나 어? 통생 뭔데? 신 신랑. 음. 그럼 다 통. 나 여자친구 통생 그럼 여랑. <웃음> 야너 알면서 왜 거짓말해? <웃음> 뭐라고? 여랑. 아니야. 신부 맞아. 금방안랍바어 차를 오랫동안 타서 멀미하는 것 같아. 아이 옵해? 더 플렉스. 아. 어 플렉스. 그 베트남 결혼 전통이래요. 여기 이게 금이랑 그다음에 팔의 금이랑 그다음에 손가락 손가락의 금이랑 해서. 이제 갈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동네 아이돌 됐어요 와우 <웃음> 안녕 안녕 와우 너 애들이 지금 번역기 사용하면서 저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왜요? <웃음> 지금 계속 <깨서 웃음> 계 계속 튀말붙 b 가지 리보에 거 하냐 어 총이는 드론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이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 아, 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베트남이 월급이 야 30만 원이니까 30, 30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어, 10만 원0만 원. 어, 바짠! 바짠! 이제 15,000원. 아, 보통 하이 짱에서 바짱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언박싱 어, 끝나면 다시 비디오 킬게요. <웃음> 니야! 이거 봐. 너. 야. 야, 너가 아, 20만 원에서 30만 제일 많이 들어 있고 두명 오신경엔 50만 정도 더라고요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골드가 이거 그냥 아유, 이거 그냥. 음, 골드야, 골드, 골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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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작은 시골이라서 한달건은다이 I love you. So much. Come on. Come 니다 c o n m 야. 야 방금 내가 <목소리> 어, 너무 먹기 힘들어서 뱉은 고기야 I think that you eat the p i n c i I n h t ạ i ọ t g i g i ọ i i ạ i ngã t ạ cứ m n h g n ó v i u ổ n Cứ mình giọt, b đi về y m a n